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파워포인트 디자인 스킬은요 바로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미지가 꽉찬 스타일의 파워포인트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꽉찬 스타일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제가 방금 전에 만든 파워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파워포인트였어요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어? 원래 원본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였어요 그럼 과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조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샘플 이미지를 가지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어떠한 인물이나 어떤 피사체가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실 때 뒤쪽에 있는 배경색이 거의 똑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나는 이 배경을 똑같은 색으로 하고 싶다 배경 서식 그냥 검정색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검정색이랑 약간 다른 색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색상을 똑같은 색상으로 찾아주셔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색상으로 들어가시면 스포이트라고 있는데요 이 스포이트를 콕 눌러서 안쪽에 있는 색상을 추출해 주시면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슷해 보이나요? 완전히 똑같은 색이라면 상관없는데 아무래도 여기 있는 주름이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크게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약간 슬라이드를 축소해서 이미지를 크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봤더니 왼쪽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여기에 있는 색상과 비슷하게 채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그림서식 자르기를 통해서 슬라이드 크기만큼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인을 해서 잘라 볼게요 그리고 여기 잘려진 이미지 중에서 여기 왼쪽에 약간 작은 이 부분을 자를 건데요 어떻게 자를 거냐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해줍니다 똑같은 거 그리고 그림서식 자르기, 그리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만 잘라줄게요. 똑같은 색상이죠? 그리고 이 이미지를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색상이 오른쪽에 있는 색상과 약간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어도 색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그룹화. Ctrl-G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눌러주면 시 하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왼쪽에 글을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텍스트가 들어가니까 원래부터 이런 이미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미지라도 뒤에 있는 배경이 하나의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이미지는 어떨까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키워볼게요 키워서 자 여기 있는 이 오른쪽 부분에 여기 있는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비슷한 느낌으로 해줘야 하니까 자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하나 더 컨트롤 키눌러채 복사를 했고요 그림 서식 자르기 이쪽 부분만 잘랐어요. 그리고 크게 키워주시면 거의 색상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벽돌 모양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똑같은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세련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편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쯤 따라해보시면서 이지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